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진짜 많이 더운데 다들 잘 계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 주피터에서 충전 선풍기가 출시가 되었는데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일단은 너무 획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아키다 배터리, 미러키 배터리, 주피터 배터리, 디올트 배터리를 준비해뒀는데요. 원래는 어떤 제품에 타 브랜드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젠더라는 거를 이용하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이번에 주피터에서 나온 충전 선풍기 같은 경우는 젠더 없이 앞에 4개의 배터리가 모두 장착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경이 8인치입니다. 20cm의 지름을 가진 사이즈고요. 일단 아래 위로 이렇게 90도까지 각도 조절이 되는데 좌우 회전은 되지 않는 타입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거는 충전 선풍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군데 다 배터리를 꽂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미러키랑 디월트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막기다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물론 주피터 배터리도 장착이 되고요. 어느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젠더를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가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일단 디월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 꽂히거든요. 자, 제가 꽂고 전원 버튼을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켜지고요 조용하면서 엄청 시원하더라고 이게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4단계, 한번더 누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렇게 풍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작업 등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LED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일단 2단 요렇게 LED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캠핑을 할 때나 작업을 할때둘다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은데 제가 바로 꼽았던 자리에 디월트 배터리를 빼고 바로 미러키 배터리도 바로 꼽아볼게요 이 지금 젠더가 필요 없이 바로 되거든요 자, 요렇게 꼽고 다시 또 전원을 켜고 바로 똑같이 작동이 되죠. 여기서 다시 또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빼고 반대쪽에 이제 주피터 배터리도 먼저 한번 꼽아볼게요. 주피터 배터리를 꼽게 되면은 자, 또 똑같이 전원을 켜면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원을 끄고 다시 막기다 배터리도 이번에 꼽아볼게요. 막기다 배터리를 꼽게 되면은 전원을 켜면, 자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이 또한 단계 됐다고 느껴지는게 원래는 젠더가 필요해야지만 타 브랜드들의 배터리를 꽂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젠더 필요없이 미러키, 디월트 마키다, 주피터까지 모든 브랜드의 배터리가 꽂힙니다 여기서 보시 배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또 젠더를 이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디월트 미러키, 마키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쪽에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 둘 중에 아무거나 꽂으시면 되는데 미러키를 꽂아볼게요 반대쪽에 만약에 이렇게 막기다 배터리를 꽂아놓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 먼저 꽂혀있는 배터리의이 용량을 쓰고 나서 다음 배터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용시간이 한 개의 5.0 배터리 기준 최고 강한 바람 4단의 세기로 8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양쪽에 배터리를 두개 꽂아 놓게 되신다면 20시간 가량 쓰실 수 먼저 꽂았는 한쪽의 배터리가 다 쓰고 나면은 다음 꽂힌 배터리에 또 용량을 쓰면서 작동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두개 꽂으면 사용시간이 정말로 길어진다.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금액대가 몸체만 배터리랑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고 몸체만 기준했을 때 6만원 중반대라고 하시거든요 가격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를 젠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0 유선 아댑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220 어댑터를 꽂아서 유선으로도 사용 은 가능한 타입이에요 이제 막바지 여름을 맞이하고 계실 텐데 충전 선풍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충전 선풍기를 고르시는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빨리 한번 보여 드렸고요. 이제 충전 선풍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배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젠더 없이 하나로 쓸수 없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희소식일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